안녕하세 매일 중국어 한마디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 요즘 바쁘니? 니 추이진 망마? 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추이진 최근 이란 뜻입니다 점허, 뭐, 점허. 뭐. 이점么는 용법이 참 다양합니다. 오늘은 점말了점말너왜 그래? 라는 내용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점么回이셜 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점么回이셜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법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점말了왜 그래? 너 무슨 일이니? 이런 내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싱, 하이싱. 그저 그렇다, 그저 그래. 하이싱. 요, 是, 요 라는 뜻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있다 라는 동사입니다. 요. 근데 무엇이 있는가? 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 용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 요시 그러면 어, 일이 있다. 어떤 용무가 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어, 이런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다른 단어와 조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셈마셈마 대명사 셈마라는이 의문대명사는 요와 결합돼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요요什么是요 있다. 어떤 이란 무슨 이란 뜻이라고 했죠. 무슨 일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 요什么是 요什么 어떤 일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베이징 보통화, 보통화에는 을 붙여서 요새머셜, 요새머셜 sure. sure. 이라고도 많이 발음을 합니다. 왜냐하면시 라고 하면 딱딱하고 발음이 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얼화를 많이 붙여서 요새머셜 su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뒤에 마를 붙이게 되면 有 什么, 事,吗? 有 什么, 事,吗? 有 什么, 么 吗? 해서 의문이 되는데요. 어떤, 무슨 일이 있니? 你有什么事,吗?今天你来找我。为什么呢?你有什么事,吗? You?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할 때, 요, 什么事,吗? 이렇게 음, 묻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되는 어, 대화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니쥐近 망마 니쥐近 망마 니 너는 쥐진 요즘 망 바쁘다 마가 없으면 평소문으로 당신은 요즘 바쁘다 근데 이마를 붙임으로써 의문문으로 바뀝니다. 주의지 망마, 망마, 너 요즘 바쁘니? 이런 뜻입니다 하이싱 그저 그래 근데 이 하이싱은 어 정말 바쁘지가 않다 라는 의미보다는 어떨 때는 바쁜데 표현을 약간 축소해서 그냥 그저 그래 할 때도 하이싱 이라고 말하고요 정말로 별일이 없어서 하이싱 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말할 때그 사람의 그 표현과 말의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이싱 그저 그래 짬말라 짬말라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래 니요셔마니요셔마너 무슨 일이 있어 니니요什마事마니요什마事마니요事마 너 무슨 일있니너일있니 이런 뜻입니다. 하이싱. 그저그래. 잘 몰라. 왜 그러니? 니오셜마. 니오셜마. 자,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어,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니 레진 망 마? 니 레진 망 마? 하이싱. 怎么了? 니유 사마? 하이싱. 怎么了? 니유 사마? 네, 잘하셨습니다. 자, A와 B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May요, m a 좀 전에 우리가 요, 요는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요, 있다, 요事요事요事이 일이 있다. 我有事儿. m 요는 반대입니다. 반대 에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요라는 요라는 동사는 메이요 메이가 들어가서 부정을 말해 줍니다. 메이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메이요 셔 에서 요가 생략이 되고 메이셔 메이셔 일이 없다, 별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니요 셔마 니 셔마 메이셔, 메이요 별일 아니다. 일이 없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好像好像 好像, 조금 이 초급에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好像은 뭐 뭐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뜻입니다. 好像好像什么什么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표현하는 어, 동사입니다. 뭐 뭐인 것 같다. 세 번째는요. 딴신, 딴신, 딴신, 걱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걱정하다. 딴신,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 정말라정말라니 요술 마에 가 대답합니다. 메셜, 메셜, "하우시앙, 니 헌마." 하우샹, 뭐뭐인 것 같다. 어떤 것 같은가? 너가 헌 매우 바쁜 것 같다. 하우샹, 니 헌망. 이거는 추측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바빠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 바쁜 것이도 있고요. 또 보기에도 바빠 보인다. 하우샹, 니 헌망. 하우샹, 니 헌망. 보기에 니가 너무 바쁜 것 같아. 그래서, 我很딴心你我很딴心你 이성 삼성 이죠. 我很딴心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너가 걱정이 돼. 그래서 네가 많이 걱정이 돼. 헌 많이 걱정이 돼. What you are? 心你 나중에 우리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you are 조금. you are 心你 헌 많이 걱정된다. 요디알 단신니 조금 걱정된다.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해가 다 되셨죠? 워 어, 나는 매우 걱정된다. 누가? 니. 너가 걱정이 된다. 매셀. 하우샹. 니 헌멍. 워 헌. 워헌단신니자 들어보겠습니다. 매셀. <놀람> 好像你很忙. 好像你很忙. 我很擔心你. 我很擔心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다 배웠는데 오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주어에 형용사가 오고 마를 붙이면 의무문이 됩니다. 그런데 주어와 형용사 사이에 시간 분사가 와서 문장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한번 시간부서 한번 보겠습니다 最이진 우리가 방금 배웠죠 最이진 최근 이란 뜻입니다 요즘 요즘 최근에 너 바쁘니 니最이진망마니 주이진 망마 이렇게 말합니다 니最이진망니니 <바쁘니>? 네, <놀람> <막놀람> <너, 놀람> 你最近忙吗？네.现在，现在，现在는 이제, 이제, 지금,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 나타날 현이죠. 현재,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너 지금 바쁘니你现在忙시你现在忙吗너 지금, 지금 바쁘니라는 뜻입니다. 你现在忙吗你今天忙吗你今天忙吗你今天忙吗你今天忙吗你今天忙吗你今天忙吗你今天忙吗你今天忙吗你今 你现在忙吗? 네. 今天, 你今天忙吗? 네, 만약에 내일이면,你明天忙吗? 중국에는 과거나 미래의 동사나 형용사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이 단어 속에 시간 부사라는 단어 속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체가 동 동사나 형용사가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니? 너 내일 바쁠 거니? 내, 내일 바쁠 거야? 일이 많아서 내일 바, 아마 나는 내일 바쁠 거야 할때니링티망마니 링티앤? 링티이란 민티엔? 말은 내일입니다. 니링티망마 똑같이 이런 문장 구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니칭티망마니칭티망마네 잘하셨습니다. 조티엔, 조티엔, 조티엔이란 말은 어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어제라는 동사는 러를 붙여줍니다. 이 조티엔 마조티막마라는 막마, 말은 약간 좀 비현유, 요대할 예, 이상합니다. 그래서 러, 러는 동사를 완성해는 어기조사를 말합니다. 이미 일을 이루어진 그런 어기조사를 말하는데요. 你昨天忙了吗너 어제, 어제 바빴니 이렇게 물을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정도 부사에 대해서 배워, 어 시간부사에 대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도 부사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정도 부사 첫번째는 하이 high. 하이 라는 말은 여전히 라는 뜻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시간. 시간 상태인데요. 어, 그리고 정도를 말합니다. 여전히 너 여전히 바쁘니. 니 하이 망마? 니 하이 망마?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니헌 망마? 니헌 망마? 니하오 망마? 니하오 망마? 죄송합니다 니하이 망마 니하이 망마 네 니하이 망마 니하이 망마 오케이 자그 다음 두번째 정도 부사 헌 니헌망마 니헌망마 우리 이것은 배웠죠 우리 지난번 첫번째 시간대 배운 내용인데요 니헌망마 你很忙吗？你很忙吗？네. 많이 바쁘니. 니허 막마 너 많이 바쁘니 라는 뜻입니다.你好忙吗？你好忙吗？이 하우도 마찬가지로 바, 매우 바쁘다. 많이 바쁘다 라는 뜻입니다. 너 매우 바쁘니. 너 많이 바쁘니 이런 뜻입니다. 你好忙吗?你好忙吗?你好忙吗?你好忙吗?네네 네 번째 우리 정도부사 쩐이라는 말쩐 더, 쩐스 이 쩐이라는 말은 진짜 정말이라는 말너 정말 바쁘니 이쩐 막마 정말로 너 바쁜 거니 할때 쓰는 어, 정도 부사입니다. 니쩐망네마니쩐망로마니진망마지막으마니진망마니진망마네 마지막으로 니망마니망마 바쁘지 않니? 너 바쁘지 않니? 이건 부정부 말을 붙여서 부정인 것 같은데 의문문이 되면서 너왜 바쁜데 바쁘지 않은 척 하니 너 바쁜 거 아냐? 이런 뜻입니다. 바쁘지 않다가 아니라 너 바쁜 거 아냐? 부정으로 음, 물은 내용입니다. 니뿌 망마? 니뿌 망마? 니뿌 망마?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문장을 들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你最近忙吗你最近忙吗还行怎么了你有事吗还行怎么了你有事吗 네, 没事, <놀묨> 没事, <합니다> <anything>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